왔다 왔어, 기념기가 왔답니다. 오늘은 천주, 덕천 아에될 리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모노리를 타, 는방법가 성행순, 하행순, 구경은 탁구금만 하겠습니다 모노리, 그냥 타는 건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됩니다. 펼를 끊고 이렇게 조금 줄을 서서 기다리면 15분 간격으로 모노레일이 출발을 합니다 올라갈때나 내려갈때는 왕복선을 끊어야됩니다 근데 펜도를끊으시면또올라갈때는 다시 내려올때는 자기 발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노레일이 문이 딱 열리면 출발을 하고 닫히면 갑니다 자, 아, 이렇게, 모노레이는, 이, 한 칸에, 앞으로 좌석이 8개, 뒤로도 8개, 이렇게 해서, 16인승이로 돼 있습니다. 네, 한칸 정도가 동시에 운행을 하고, 또 사람이 관광객이 많을 때는, 여역하니 운영을 하겠죠. 예, 이렇게, 모노레이 타고, 양쪽으로 쭉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쭉 보시는, 오늘의 건강하고 오늘은 대체를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쭉 보시는 자, 이제 상행선에 도착이서도착해서 뭐, 문 열리면 그냥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서 천주 보시고, 그리고 공정장 가실 분은 공정장 가시고, 아, 공정장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대부분 실내 관광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 충분히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외부 관광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하행선을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하,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구행 다하고 내려올겁니다 모노일이 출발을 합니다 문이 다쳤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오, 천주호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여러가지 공정장이 있는 곳까지 모노레이리고 관광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